3, 2, 1, 발사합니다! 됐다! 됐다! 와 벌써 50명이다! 싸움벽 의 성공했다! 오, 우리 5만명이니까 50명이면 0.1%야? 그게 1로 그니까 러 이거는 0 1로자 여러분 그 싸움벽 의 긴급회의 겸 대국민 사과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최고의 촬영팀과 최고의 음향팀 동시 음향 리얼 사운드와 그리고 어 우리 장동민 대표님의 이 휘하 아래 최고의 팀이 모였지만 어 편집 팀과 PD 썸네일 팀의 부재로 저 어제 음, 어제 그 뭐야 업로드가 늦어진 점 양해 말씀드리면서 어 여러분들의 내성 질타 저희가 적극 반영하려고 했으나 저희 프론트에서 제작비의 한계 때문에 썸네일 지금 썸네일 제작 외주 제작비 5천원까지 내려갔는데 더 이상 그 돈으로 퀄리티와 시간을 뽑을 수가 없어서 지연된다는 말씀 어 드리면서 그래서 저희가 이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 썸네일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런 분들이 나오면 저희가 썸네일을 아예 제작을 안 하고. 바로 그 캡쳐본으로 바로 올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런 소중한 의견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켰어요 근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 우리 뭐 바, 발바닥 프로젝트, 홍익인간, 리얼사운드, 박상훈 대표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개그맨 장동민씨가 방송의 틀에 박혀있어가지고 최고의 퀄리티를 이 유튜브 채널에 최고의 퀄리티를 방송 퀄리티를 뽑아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너무 그 프레임에 갇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말을 했죠 제가 유튜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구독자와의 약속이다. 시간 약속이다. 어? 퀄리티 다 필요 없다. 퀄리티 다 접어. 그럴 거면 마리텔로 가. 형 마리텔로 가라고. 야, 끝났어. 어? <웃음> 어, 이천 <이제는. 웃음> <웃음> <2천> 원. 와! <웃음> 이천 원우원 핑계 대지 마시고 돈으로 좀 받으세요. 삼천 원 후원도 와서 오천 원 후원되면 형. 썸네일이 값 나온다. <웃음> <웃음> <웃음> 무야호. <오. 웃음> <웃음> 자그 다음에 아무튼 그런 이 문제 때문에 이제 늦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제가 지금 어 저번 주에 또 저희끼리 긴급 회의를 하면서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의 제이 모 대표님께서 이 싸움의 벽을 내리려고 우리 제이 프로덕션에서 싸움의 벽을 내리려고 하는데 우리 시한부 인생 얼마 받았죠? 내일이요 아니 내일 <웃음> 진짜 우리 시한부 인생 얼마 받았냐 <웃음> <웃음> 우리 진짜 그 대표님하고 해가지고 시한부 인생 얼마 받았냐고, 예? 언제 주문되고 심장박이잖아요. 정보로 봐서. 와 여러분 시한부 인생 기한이 안 나왔고 지금 우리 채 <웃음> 우리 채널은 시한 폭탄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뭐뻥터지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왜? 제작비가 없어서 제작비가 없어가지고 하고 싶은 컨텐츠를 못 하는 게 이게 유튜브냐? 네가 개인 돈 받으면 돼. 자 여러분 그 이런. 얘기 들었죠? 네가 개인돈 박아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 생각을 했어요 지금 퀸 아사비가 자기 티셔츠를 팔고 있더라고요 <웃음> 그래서, 그래서 저도 티셔츠를 만들어서 이 싸움벽 제작비를 대서 싸움벽을 여러분이 원하는대로 제가 가기로 했는데 여러분들 티셔츠 살 거예요? 이거 잘못 찍으면 재고 너무 많아서 남아서 안되니까 티셔츠 살 사람 좀 조사 좀 할게요 그거좀올려봐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어. 지금 최고의 디자이너를 섭외했거든요. 지금 그 KLPJ 한국 여자 오픈 그 로고 디자인 한 최고의 디자이너와 그리고 조호씨 가문의 둘째 동생 조준현 씨가 지금 동대문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동대문에서 최고의 퀄리티의 어떤 원단과 최고의 디자인과 최고의 퀄리티와 최고의 어떤 아이디어를 줄수 있는 쌍의 벽에그 모든 장면을 갈아 넣어 가지고 티셔츠 만들어 가지고 제작비 될 건데 여러분이. 딱 500명 모이면 나 이거 바로 찍을 거거든요. 한 장에 4만원에서 5만원 팔아퀸 아사비가 4만원. 제가 그럼 하나 공약을 했어요. 퀸나사비보다더고퀄의 티셔츠를 퀸나사비 가격으로 팔겠습니다, 여러분. 티, 티 뭔데, 그 가격 뭔데, 그 가격 뭔데, 양심 어디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좋습니다. 양심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그 티셔츠 티를 받아보면 그 퀄리티와 그리고 그 제작비를 녹여서 만든 우리의 컨텐츠의 퀄리티를 보시면 <웃음> 여러분의 생각이 양심이 따로 달라질 거예요. M, 그리고 키나사비 티 가격이라니까요. 대략, 대략. 대략이요? 키나사비가 4만 9천 얼마 에 팔았거든요. 그 네. 9천 얼마? 근데 만약 받았는데 마음에 안 드시면 어떻게? 해볼까요? 에? <웃음> 사인 다 해달래요? 아 사인이요? 사인을 사인을 넣어서 할게요. 근데 여러분 진짜. 내가 이거 티셔츠 만들어라고 지금 모두가 반대하고 있거든요 한정판이에안정판 아니요 잘 팔리면 계속 팔건데뭐 <웃음> <웃음> 한정판이에요? 이거를 <웃음> 좀벌라고하는거 제작비 되는거야 내가 왜 이렇게 되는데형 내가 막열 명씩 스템 내가 거치 하나만 두고 카메라 하나만 갖다 놓고, 놓고 음향도 빼도 된다고 했는데 형 내가 열 명으로 우 해가지고 제작비 뭐 우리 이거 마리텔 나가면 뭐 한때까리에 한 한이 이천, 천신 받아야 된다 막 나한테 압박 줘가지고 내가 티파리가 됐잖아 난 무도인이었는데 내가 이제 도목으로 띠를 풀고 티파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티셔츠는 2만 넘기지 말라고요? 그 디, 근데 디자인 단가가 근데 키나사비는 야 키나사비는 5만원대고 나는 그럼 2만원파냐야? 대야 이게 그러면 형편 야, 야. 예, 예 대, 대표님 예, 예 대표님 그 저희 라이브 진행 중인데요. 충격적인 소식을 일, 일주일 전에 들었어요. 뭐 뭔데? 그.. 저기 싸움의 벽을 내리려고 했다라고 장동민 대표의 지시하에 내리려고 했는데 그 음. 발바닥 프로젝트와 리얼 사운드에 반대 부딪혀서 못 내렸다고 어, 어, 어, 그거 아안 내렸어? <웃음> <웃음> <웃음> 아니.. 뭐 하는 거야? <웃음> 아니 지금 잠깐 대표님 근데 저할말 있는 게 싸움의 벽이 골프와의 전쟁보다 구독자 수도 더 많은데 그 내릴 거면 골프와의 전쟁을 내려야지 그 대표님 사리사육 처리려고 공치고 싶어 갖고 만든 방송 말고 나는 개 두드려 맞으면서 이 컨텐츠 하고 있는데 왜 싸움의 벽을 내리는 거죠? 이 비즈니스라는 거는 너도 잘알아야됐다 구독자분들도 감사하고 어? 조회수도 감사하지 하지만 회사에 누가 이득이 되느냐 어떤 컨텐츠가 이득이 되냐? 이게 중요한 거지 너 저기 아 어, 이렇게 이번, 이번에는 이렇게 또 금전적인 수익이 올랐습니다 라는 거를 너에, 너에게 한번 미션으로 한번 줘볼게 그래서 그래서 그 수익이 돌아와야 되니까 제가 지금 티셔츠 제작 판매 굿즈 싸움이벼 굿즈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걸 누가 사이 새끼야 <웃음> 아니 아니 그러면 키나사비는 티셔츠 찍어가지고 4만 원에 팔고 나는 싸움의 벽은 안 됩니까? 네 예상으로 몇장팔수 있을 것 같아. 제 예상으로요? 어 일단 뭐 네가 비즈니스 모델을 잡으면은 대표님 예상을 해야 되니까. 대표님. 어 제가 몇장 이상 팔면 제싸움의벽안 어. 내리고 갈래요. 네가? 네. 일단 찍어낸 것만 다 팔아도 제가. 그정도까지는오케 하겠어. 제가 그러면 천장 찍어서 완판 시키면. 어, 어. 쌍의 벽안 내리고 1년 유예 기간 주는 거예요? 아, 그럼요 천장이요? 어, 그그 그 정도 하면은 그래 아유 뭐라도 또 하려고 또어 꼼질꼼질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1년 내가 또 밀어주겠습니다 저, 저 근데 지금 실시간 댓글로 천장 무리라는 얘기가 들어 500장 가겠습니다 초판이니까 <목소리> <목소리> 야 500장 찍어주도없 <목소리> 에? 뭐라고요? 500장 찍어주는 데도 없어. 준현이한테도 주연이, <웃음> 해가지고 또 하려 고 그지? 러예뭐그 찍는 거 제가 알아서 찍을게요. 그 500, 그럼 500장. 아니, 천장, 천장? 천장 갈게요. 천장 갈게요. 네, 아, 천장, 아, 아, 천장, 아, 천장 갑시다. 조용히. 해. 집에, <웃음> 어, 천장 갑시다. 천장. 천장 해야지 천장 갈게요. 어, 어. 그럼 그때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마요. 100장 현실적으로. 좀... 아니, 디자인도 보고. 아, 알겠습니다. 디자인요? 이 디자인 그 가시한 우리 커뮤니티에 올려가지고 제가 컨펌 받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에이. 되죠. 뭐또 그럼 우리 구독자들을 위해서 한 마디 하세요. 그 요새 왜안 나오냐고 말들 많고 더 좋아하더라고요. 한 마디 하세요. 마지막 마지막 인사가 될것 같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럼 영상으로 인사드려야지. 어? 생각을 제가 좀 영상 사진 같은. 좀 뭐. 저뭐 하고 있네. 그거 조명 좀. 안 아, 조명? 조명, 조명 여기가 여기가 좋나? 자, 나가고 있으니까. 네. 빨리 인사하세요. 어, 우리 준호 사랑해 주시는 우리 시청 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아, 어, 준호가 천장 천장인데, 준호 사이즈에서는 한 10만 장 해야 되는데, 천장이라고 얘기해서 제가 좀 폭방을 했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어 천장을 한번 완판시켜 주신다면, 제가 준호 다시 한번 확실하게 밀어드리고 방송 하나 더 꽂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어 우리 준호의 앞길이 그냥 창하게 열리고, 그동안 그... 그 심판 매수에서 했던 그 이미지 그런 거싹 <웃음> 아니 그거는 이 채널에서만 그거 얘기하지 마 <웃음> <웃음> 여러분들 <한번 웃음> 헌,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알겠어요 알았어 네. 알았어 이, 잘하고 있어 예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래 예. 아. 좋아요 그러면 그 디자인 시안이랑 원단 원가랑 해가지고 이 저걸 하, 그 커뮤니티에서 다 협의를 할게요 예아무튼 그거는 하여튼 그렇게 지금 계획 중이고 애들 파이트 머니도 빼고 이 제작비도 좀 빼고 해가지고 어쨌든 티파리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또 또 우리가 매번 이거 할 때마다 이제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 지금 이 우리가 싸움의 벽으로 시작해가지고 일단 뭐 맞는 건는 둘째 치고 우리가 이 컨텐츠에 확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 국토 종단할 겁니다 여러분 국토 종단 <웃음> 그리고 워킹가의 벽, 워킹가의 싸움을 시작할 겁니다, <웃음> 여러분. 걸, 걸어서. 영상 뭐, <웃음> <하는 건> 아니고? 에? <웃음> 네? 혼자 고프로 들고 이렇게? 아니, 뭐? 우리 변 p 디가야지한명 가야지. <웃음> 한 명. 노잼이 다큐멘터리잖아, 는 국토 종단 누가 봐요? 재미없대. 그럼 이 라이브는 왜 보는 겁니까, 여러분? <웃음> 개노잼인데. <웃음> 국토종관 아무도 안 봐? 뭐? 국토종관 누가 했는데 인기래 매. 누가 <웃음> 이 <도북 웃음> 그롤 2천원 그냥 팀말고 싸움의 벽 도복을 만들어 아 도복파리 그거 안 돼요 도복파리가 더안돼 아니 그 티파리 성공하면 도복파리 할게요 에, XTC 5 0 0 0 국토종주하면서 라이브 좋다 봐봐 수요가 있어 어... 아답 나왔네 뭐? 싸움의 벽이 성공하는 법 뭐? 주모를 회의에서 뺀다 맞는 말 같습니다 어디? 현석 어디? 강서님이요내 차단. <웃음> 야, 아니, 뭐 <웃음> 이게 유튜브예요. 이게 유튜브. 마리텔에서 어디 뭐다다 다 들어주고 했죠. 이게 유튜브입니다. 내가 하는 채널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유튜브입니다. 그건 마리텔 감성에요 마리텔 감성으로 할 거면 저기 마리텔 m b c 로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직하게 망하고 안 나가, 망하고는 제가 알아서 해볼 테니까 그래서 일단 제 생각은 국토종주의 벽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이 컨텐츠 확장을 위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하나 내보내세요 스텝들 싸움 참전하자 좋은 생각 같습니다 이 스텝이랑 하잖아요? 스텝이랑 하면 전부 다 1분 컷이 나와가지고 뭐 저게 안 되는데 뭘 스텝이랑 하는 게 되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 여러분들 마리텔에서 저기 뭐불상아재랑 홍익인간이랑 뭐 하고 뭐 이런 거 그때 내가 공중파 방송에서 많이 봐줬지 진짜 리얼 리마이로 하면 립초컷 린정? 병PD 리얼 인정? 힘들지 않나? 그럼 립분컷 1분컷 <웃음> 1분? <웃음> 1분 1분도 거같아아 맞다 지금 <웃음> 여러분 또 제가 사죄 말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지금 수많은 이 경로를 통해 가지고 우리 그 영어 자막을 좀 달라고 하는데 우리 프론트 미스터 제이 왜안 달아주는 거야? Why not? 이, English song! 어, 아, 우리 해놨어요? 우리 응. 해놨어요? 일번 일판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네, 일번부터 시작하고 있으니까. 영어는 달았답니다. 내가 비로 한국에서 5만밖에 못 찍었지만 세계로 나가서 10만을 찍을 테다. 그때는 티셔츠 천장도 꿈이 아니야 일반인들과 막상 오고 아 근데 일, 이거 뭐 댓글은 괜찮으신데요 일반인들 분들이 막상 오시라고 하면 안 오셔서 그래요 여러분 일반인들이랑 내가 싸울 수 있지 있는데 막상 해가지고 영월영일몇시 하잖아요? 아무도 안와 아무도 안와 아무도 안 온다니까 근데 또 이거 하면 이제 이 얘기 나가고 하면 또 오지 누가 와? 명연만이 와 <웃음> <웃음> 그러면 체급이 안 맞아 어? 명연만이 컨텐츠 팔로워 어? 그럼 말이 안돼 일반인이 아니잖아 그래서 어차피 탈락이야 그.. 봐봐 야 댓글 봐봐 야 니가 어? 도망다니고 있는 어? 이 얘기 계속 올라오시잖아 도망이요? 저는 계단을 밟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싸움의 벽에서 어떤 거를 제일 보여드리고 싶냐면 내가 어느 순간에 가면 벽이 맞닥뜨려 벽에 벽에 딱 맞닥뜨려 근데 그 벽을 딛고 올라서고 올라서고 또 벽을 딛고 올라서서 그 위에서 보면 그 벽이 계단이에요, 여러분. 예? 나중에 다 지나고 나서 보면 다 나의 계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싱부터 시작한다. 언제 시작... 할 거야, 지금. 몇 개월째 몇 할째 언제 시작할 건지. 올림픽 해설 갔다 와야 되니까 올림픽 해설 갔다 와서 복싱. 내가 나는 더 파이팅으로 시작해서 우리 싸움의 벽 컨텐츠도 복싱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복싱부터 간다. 복싱 가고 저거 저거 뭐야? 어디까지 갈 건데? 에? 신인왕까지 가야죠 신인왕까지? 네 진짜로? 약속 예? 약속 집이면 못 가는 거잖아 뭘 약속을 해 아니 하겠다고 네가 아 복싱이요? 어 복싱 간다니까 오케이 대회, 대회까지 나가는 걸로? 대회 나가야지 아마추어로? 신인왕 아니 프로로 <웃음> 아, 아마추어 아 프로는 그거 좀 생각해볼게 <웃음> 그 정확한 적이 없어가지고 같이 복싱 신인왕전 준비할게요 약속해 막 네. 구석자분들한테 약속 복싱이요? 아 복싱은 안되니까 <웃음> 복싱 할게 약속하라고 o n 약속. 약속 s 아, a 여러분 이 o 텐츠그 의견 좀 그러면, 줘보세요 의견 좀어뭐 복싱, MMA, 뭐 이런 거이 o g a n Iron Gogan, Iron Gogan, Iron Gogan, Iron g o g i r a n i n a n r 김재인 이 5천 원 일반인에게 파이트머니 받고 싸우기? 개꿀인데? <웃음> 제작진이랑 뜨는 건 상관이 없는데 안돼 그러니까 첼, 너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 네? 피지컬, 체급, 네. 너 맨날 얘기하잖아 네. 키 몇인데야? 83? 83? 응. 90, 95kg? 100kg? 93, 4? 95kg? 83, 95kg? 음, 10초 컷 <웃음> 10초? <웃음> 10초? 버틴다고요 아, 10초면 못 뛰죠. 그래요? 그러면 시간 좀더써 봐요. 아, 공식 시합 들거 공식 시합 4분. 아, 제가 아, 듣다 듣다 왔는데요. 10초라고 하는데 10초는 좀 자존심이 상하는데요. 아무리 그러면 그, 그러면 내가 자존심을 세워 줄게요. 1분 컷. 1분 안에 내가 요리해 줄게. 요 1분? 예. 네. 유도로. 유도로 내가 버티, 버틴다? 티버 1분은 버티겠지 내가 1분? 응 1분 내가 근데 컷 시키면 어떻게 할래요? 지금 하라고? 음. 지금! 에, 어디 해, 어디 에이 뭘못 버텨요 버티지 1분은 그럼 지금 해봐 못 버틴다는데 해요 해요 뭐 아니 저기요 저도요 저도 옛날에 유도 한 2년 했어요 이, 유도 되지, 유도 2년 했어요? 네 유도 언제 인년했어요 고등학교 때. 그러면 23살. 그러면 전에. 내가 다치는 걱정 없으니까 45초컷. <웃음> <웃음> 낙법칠 줄 알겠네요. 내가 23년 전에 23년. 전에. 내가 근데 왜 1분 잡은 줄 알아요? 어? 안 다치게 던져야 돼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1분이거든요. 완벽한 찬스를 잡아서. 근데 조금 지저분하게 떨어져도 낙법칠 줄 아니까 45초컷. 45초? 삭발? 아 저는 삭발 괜찮아요. 어차피 없어서. 삭발? <웃음> <웃음> 삭발 어디 있어? <웃음> 삭발? 하루 하루 매니저씨가 나도? 어얘 카메라팀 막내? 카메라팀 막내. 카메라팀 막내. 오케이 아? 콜. 카메라팀. 채가 이기면은. 어. 카메라팀 막내 가 항의문. 하는, 스케... 하는 거뭐 스케... 거 있냐면 나한테 욕 먹고 짐 들고 나한테 욕 먹고 집에 가기 전에 나한테 욕 먹고. 근데. 브라질리아 <웃음> <웃음> 낚시. 머리털까지 뭐? 브라질리아 낚다 머리털까지 브라질리아. 그냥 온몸에 무모. 머리털까지 브라질리아. 오케이 난 콜. 무모한 브라질을. 무모한 난 브라질 콜 브라질은 그러.. 아니 요새 매니저가 필요하니까 매니저 매니저.. 어? <웃음> 유튜브는 유명한 사람이랑 합방을 해야 돼요 아저씨들이랑 해봐야 아무 관심 없어요 김재희 2천 원 포경 포경은 둘다 했어요 아 저는 네, 안 했어요. 저는 안, 안, 네, 안 했어요 포경을 안한줄 어떻게 알았어 마흔 두.. 아니 아니 댓글에서 마흔 두 살에 포경해도 돼요? 포경을 왜 해?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이벤트 매치 홍익인간 대 조준호 유도 대 홍익인간 아그 홍익인간은 그만 그냥 동네 아저씨라고 해줘 50초 컷 50... 왜 늘려 갑자기? 45초. 45초 했는데 왜 갑자기 50초야 매한가지니까 50초 컷 그럼 그냥 하루 매니저 하는 걸로 하루 매니저 에에 에 시간이 허락하고 우리의 제작비가 허락한다면 브라질리언 왁싱까지 브라질리안 왁싱 하는 것도 돈이다 사실 그 왁싱은 해주실 분 계시면 왁싱으로 바꿀게요. 왁싱 협찬 따오면 왁싱. 저, 나는 전신 왁싱 갑니다. 5초를 왜 늘린 거야? 아이, 45초잖아. 45초 애매하잖아요. 5 0 초. 왜 하나도 안안 해면. 딱 짝수로 떨어지. 질것 같으니까 지금 그런 거 아니야. 제가요? 50초. 50초? 그게 아니고. 제가 50초 나 좀만 생각해볼게. 에? 45초. 45초? 어 45초. 그러면 딱 정리할게. 지금 여러분. 근데 일단 우리 둘이끼리는 딱 하루 매니저 해주기 어 그리고 협찬 들어오면 왁싱, 왁싱 가, 가기 왁싱 뭐 하지 말라는 소리 있으니까 없으면 안 하고 어 승자가, 승자가 해주기 예. 있다 있다. <웃음> <승자가>. 아 좋다 <웃음> 싸다 좋다 <웃음> 하고 싶어요? 어? 어? 내가 이기 건데 뭐할러까요 하고 싶어 하고. 아, 아 싫다 아 싫다 싫다 싫다 해주기는 별로 아 진짜 우리 채널 간의 수호공업 좀 그만하자 왜? 우리도 좀 전문인한테 좀 받고 좀 이렇게 하자 아무튼, 어. 여러분, 그럼 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토록 왕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았던 바로 그 매치! 바이트머니 줄 돈이 없고, 제작비가 없어서 우리끼리 싸운다! 싸운다! 아, 근데, 간다! 1분은 버티지. 1분 버틴다고? 그럼 1분? 아니야, 1분 안 해. 50초. 50초. 50초. 아니, 45초. 50초. 아니, 45초. 50초 해봐! 일단! 자, 시작! 아, 뭐지? 왜? 뭐 말이야, 이거 참... 아! 아니, 이거 잡기 싸움인데, 와, 되게 친하네? 되게 친해, 봤죠? 봤죠? 여러분, 봤죠? 힘이 장난이 아니네? 어, 끝났어요. <웃음> 어, 어. <웃음>